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 반짝반짝 거래가 좀 있었던 단지들 중상급지 위주로 거래가 일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상황에 자본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자기가 원하는 단지가 적정 가격 이하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판단하고 접근한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전고점과 비례했을 때 거의 30% 내외로 서울의 아파트들 중상급지가 가격이 빠지게 되었는데 사실 굉장히 단기간에 빠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 남아 있고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자본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했던 가격 이하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수요들이 이동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중상급지 말고 이 하급지의 거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추세가 전환되려면 이 하급지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하급지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변화라기보다는 이 갈아타기 수요에 의해서 몇몇 중상급지 단지의 거래가 증가했다. 일부 단지 호가 소폭 반등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체의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갈아타신 분들은 잘못한 걸까 사실 저는 갈아타기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인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지금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최고의 전략은 뭘까 네.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잘한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놀라운 부동산 유튜브 채널 회원 가입해 주시면요 오프라인 70여개 동영상도 안방에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갈아타기 좋은 시장의 시점은 어느 때일까요 상승장일까요? 하락장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장 때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강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승할 때는 너도 나도 할것 없이 경쟁하면서 갈아타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시점을 놓치게 되면 타이밍 놓치게 되면 갈아타기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네, 그 원하는 단지가 먼저 뛰어서 도망가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못 맞추면 내가 필요한 금액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타이밍 놓치면 이만큼이 돼서 갈아타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장입니다. 그만큼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갈아타기 좋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갈아타기 상승장 때 잘하면 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갈아타기 좋은 시장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은 경쟁이 줄어들어요. 갈아타기를 원하긴 하지만 심리 자체가 갈아탔을 때 이미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지도 떨어지고 있고 팔기가 어렵다 보니까 쉽게 이동하지 못하거든요 상승장에는 내가 원하는 단지가 뛰어 가지고 강제로 갈아타기가 안 되는데 하락장에는 내게 안 팔려서 하기가 힘드니까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장과 하락장의 전제가 상승과 하락이잖아요 그러다니까 보 상승장 때는 갈아탔을 때 어쨌든 오를 확률이 높다 보니까 갈아타기 하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을 하는 반면에 하락에는 내가 상급지 갈아타는 비용이 적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전제로 하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했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고 갈아타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떨어질까 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갈아타기예요. 실수요자입니다. 실거주 측면으로 봤을 때 갈아타기를 얘기했을 때는 이 상승과 하락이란 말을 지워야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상승과 하락, 갈아탈 때 전략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상승장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고 하락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인지 갈아타기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수요가 극히 드물어요 왠지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 전략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 사람은 당연히 안전한 걸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상승장이고 하락장이고 나발이고 내게 먼저 팔려야 갈아탈 단지를 산다 이게 원칙이에요 거의 대중적인 수요들이. 근데 상승장의 상승 에너지 파동이 상급지부터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리는 시점보다 먼저 상급지의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내가 먼저 내단지를 팔고 상급지로 이동하려면 원래 처음 생각했던 가격에서 좀더 주고 상급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갈아타기는 굉장히 속도전이에요.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승장에는내 물건을 싸게 팔고 싶어하지 않아요. 네. 상급지 물건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본인 물건은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지 부조화 때문에 갈아타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갈아탈 때 중요한 거는 내 물건을 빨리 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전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금매로 날리면서 상급지를 바로 내가 본그 가격에 잡을 수 있어야 내걸 먼저 파는 거지. 보통 내걸 제가 받고 싶어 하는 이 상승장의 특성을 이용하려면 먼저 상급지부터 매수하고, 그 다음 내 거를 충분히 이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전략이 우위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이건 상승장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면 하락장은 어떨까요? 자, 상승장에는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두 단지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시기 겹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내포돼도 되지만 이 하락장 때는 리스크를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먼저 매도 한 다음에 갈아탈 곳을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들 상황에 맞춰서 많이 떨어지고 좋은 단지 꼭 내가 가야 되는 단지가 호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나왔다. 진짜 찐 금매물이다. 이런 경우에 매수한 다음 매도하는 전략이 옳겠지만 일반적인 하락장 상황에서는 내 것도 안 팔리고 상급지도 안 팔리는 상황이에요 안 팔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매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는 건 쉬워요 상급지를 사는 건 쉬운데 이 매도 내걸 매도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걸 먼저 해 놔야 됩니다 상승장에서도 상급지를 원하는 가격에 사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더 오르기 전에 사는 게 어려운 거다 보니까 어려운 걸 먼저 해결하는 게 갈아타기 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상승장에는 매도가 쉽고 매수가 어렵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매수가 쉽고 매도가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하락장에서 매수가 쉽다는 라 것은 결국에 내가 갈아타기 전략을 잘만 쓰면 매수가 쉬우니까 내가 갈아탈 때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라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갈아타기에서 좋다는 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에 하락장이니까 떨어지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위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원하시지만 사실 상승장 때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상급지로 갈아탈 때 최소 비용으로 상급지를 차지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이클이 돌아가면 또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가정을 해볼게요. 상승기에 갈아타기, 하락기에 갈아타기. 자, 10억. 내주택은 10억입니다. 상급지는 20억이에요. 자, 똑같이 상승률 20%. 내주택 12억이 됐습니다. 상급지 24억이 됐어요. 그럼 필요한 금액 얼마입니까? 12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하락장입니다. 그럼 내주택 20% 하락, 8억이 됐습니다. 상급지 20% 하락, 16억이 됐어요. 그럼 필요한 금액 8억입니다. 자, 갈아탈 때 어느 게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당연히 모든 단지를 돌려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하락률을 더큰 것을 고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아파트 단지보다 하락률이 더큰걸 고르면 더급진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락 타이밍에 갈아타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잘 못하세요 하락, 위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려고 합니다 결국에 답은 나온 거예요 상승장 때보다 하락장 때가 갈아탈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다라는 것 자, 그리고 남들은 잘안 하고 이 심리적으로는 어려울 뿐이지 돈 얘기로 들어가면 더 쉽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좀더 좋은 전략을 세우려면 은 그냥 상급지가 아니라 내 단지의 하락률보다 더 많이 떨어진 하락률을 가진 상급지 단지를 활용하게 되면 이게 최고의 전략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물론 지금 상황 보면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전세가율이 낮아서 네.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층 자체가 지금 두터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금리 높아 전세는 낮아 이런 상황이니까 단기에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원래 주택 가지고 있어도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쵸? 렇 근데 상급지로 갔으니까 예, 단기에 추가 하락을 감당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거주잖아요 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라고 아까 전제를 깔았죠 어차피 거주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만 보지 마시고 장기로 봤을때 지금은 갈아타기만 보자고요. 이 아파트의 매매가로 보는 게 아니라 갈아탈 때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랬을 때 이미 최소한의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빠른 기간 내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이 제일 빠른 날 아닙니까? 그럼 오늘부터 실거주 기간 채우고 또 보유기간 채우면 크게 또 절세잖아요. 양도세에 절세할 수 있잖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자 이렇게 되면 최소 비용 플러스 절세하는 금액 이게 합쳐진 뭡니까? 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갈아타기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의 전략을 만들자면 이제 평형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좋을 때는 소형에서 대형으로 인기가 몰려갑니다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너도나도 여기서 부자가 탄생하고 대형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똘똘한 한 채, 이 세금 때문에도 이 똘똘한 한 채가 박강을 받긴 했지만 돈이 돌다 보니까 뭐 시계며 명품이며 대형 아파트며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죠? 중대형이 인기가 사그라들고 소형의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소형의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그렇게 크게 못 오르고 가격 빠질 때도 제일 먼저 빠지거든요. 근데 이 경제가 상황이 안 좋은게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될수록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형 가격이 이제 소형에 붙게 됩니다 소형은 나중에 가면 덜 빠져요 오히려 수요층이 두텁다는 거죠 근데 대형은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점차 수요가 줄면서 소형으로 가격이 붙는 현상이 나옵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땐 소형 중형 대형이 갭을 벌리다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갭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갈아탈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상황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형 가격은 비싸고 소형이 오히려 좀 빨리 떨어진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형 가는게 좋을까요 대형 갈아타기가 좋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실거주라면 중형에서 중형으로 가는게 여러분들의 그 실제 생활에는 가장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이 투자적 투자성으로 보자면 지금 뭐 중형 대형보다는 여러분들 소형으로 접근하는 게 수익률을 좀더 극대화시키기에는 좋을 것입니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하락기에 시차를 두고 소형의 가격이 붙는 것을 여러분들의 무기로 쓰는 겁니다. 자 처음에 상급지에 소형으로 가면 좀더 상급지를 고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상급지 네, 중형 대형 생각하고 있었다면 소형으로 평형을 낮추면 더상급지를 갈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상급지를 가고 시차를 두고 소형의 가격이 붙을 때 차후에 한번더 갈아타기를 하면서 작은 비용으로 중형, 대형으로 갈아타게 되면 최상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지금 갈아타려면 어떤 게 최고의 전략일까? 첫 번째, 갈아탈 단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내 단지보다 더 많이 떨어진 데를 좀 찾아보면 좋고요. 또 하락률만 볼게 아니라 가격차, 필요한 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좋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물건을 정리하는 것. 속도가 중요합니다. 매도가 어렵잖아요. 하락장에는 그래서 내 거를 빨리 팔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고집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갈아타기를 마음 드셨다면 갈아타기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상승기도 마찬가지, 하락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하락장이라고 해서 본인 거를 팔고 전월세에서 한 2년 살다가 그때 사겠다? 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택이 또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해칭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아타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또 돈을 버는 길이다. 그래야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늘려서 예, 절세까지 가능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갈아타기만이 답이 아닙니다. 네, 가라타비가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자산 성장을 많이 하는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라타기 하시는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얘기예요. 네, 내 집을 상급지로 가시려는 분한테만 적용되는 전략이고 사실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전략이 최고의 전략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라타기 수요보다는 이 투자에 더 많아요. 이미 이 규제 기조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모두 완화로 바뀌었고 이주택까지는 모든 중과가 폐지되고 있어요. 취득세도 이제 곧 풀리겠죠. 자, 그 말은 주택 하나로 갈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자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받으면 당연히 갈아타기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이 비과세 구간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라면 양도세가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이 재작년이나 고점에 사신 분들이야 어차피 빠졌기 때문에 양도세 낼게 없겠지만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비과세 구간 12억을 넘어서 가지고 있다면 본인 주택 팔면 추가로 그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1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추가로 투자하는 쪽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여기에는 또 절대적인 원인 제가 빨간 줄로 써놨는데 지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세가 낮아요. 그래서, 이, 수요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했을 때 바로 반등이 나와서 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실거주만 만족하는 거지, 투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투자로 주택 하나를 더 운용하는 전략을 피시려는 분들이 많다. 그때, 아파트로 보니, 전세가율 자체가 50% 뭐 60% 이 정도 내외다 보니까, 예, 수요자가 많지 않겠죠 예, 수요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까지 좀 높은 부동산들 투자금이 조금 낮은 물건들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보통 아파트 시장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거나 아파트가 될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아파트랑 비슷한 물건 예,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이 거의 상금성이 그나마 유지되는 부동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인기 많은 게 투자금이 좀 낮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활용한 2주택 전략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1주택으로는 여러분들 갈아타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버는 소득이 충분히 있어야만 예, 그래야만 갈아타기 또 하면서 갈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10억 20억 이정도 벌어야지 뭐 강남의 유명한 단지 예, 빨리 갈수 있겠죠 1주택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1억이 안되면 평생 가도 예, 갈아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격차를 좀 좁히는 것을 연구해 보자면 어떻게 하느냐 자산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구축을 해 놓는 거예요 1주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양도세도 일반과세로 바뀌고 단기도 풀릴 거고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치가 보통 부동산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1에서 갑자기 3, 1에서 갑자기 5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을 급격히 성장시킬 수가 있는 이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최선의 전략은 1주택으로고는 자산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노동소득 플러스에서 돈을 같이 벌어줄 수 있는 이 급진적으로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금액도 필요 없어요. 하락기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1억에서 2억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끼워놓고 남들은 안할때 여러분들은 노동소득 플러스 이 부동산이 벌어주는 소득 두 개를 다 만들면서 예, 운용을 하면 반드시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시간적으로 평생이 걸릴 게 바로 한 10년 내로 단축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락장에 잘 갈아타는 최고의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갈아타기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해서 불리고 좀더 상급지로 갈수 있는 전략은 뭔가 이것을 좀더 나아가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게 없이 요즘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포커스로 해서 예, 투자금을 굉장히 낮게 들어갈 수 있고 전세가 높은 부동산으로 1억에서 2억 내로 끝낼 수 있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투자법에 대해서 예, 강의를 알차게 진행하고 콕콕 찍어서 예, 대놓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오실 분들은 하단에 댓글, 고정 댓글 보면 이렇게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 파란 부분 누르셔서 강의 신청 버튼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